어, 지난번에 1000만원 짓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네,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덱은 굉장히 벌써부터 표정해서 오늘 조금 작정일 것 같아요. 예. 바로바로 바로 오늘 덱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코수염 덱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자 그래서 준비해본 일단은 우리 에스카인 이 코스엠 이건 제가 많이 했다 그죠 자 오늘 요게 준비해야 되어있는데 짜잔 트위고 코스엠입니다 자 요걸 붙이면 어? 이덱 운영이 더잘 됩니다 이거 미친놈이잖아 자 오늘 제가 이덱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디테일이 좀더 상승했습니다 일단 결도 한번 보시죠 자 결투에 들어가는 코스염댁입니다. 오케이 마신댁 좋았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자 어떻게 되겠노? 자 일단은 이동 두 번에 한번 쑤시면서 필살기지 세칸 세칸 챙겼습니다. 자마신댁가 어떻게 할 건데? 자 우리 투이고 개딴딴합니다 한번 치봐 주시죠. 차단 파크다. 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전체 기로 내가 이럴 줄 알고 아티팩트를 오늘 다른 걸 썼습니다. 툭툭툭툭툭 한번 가볍게 때놓는게 가볍게 어, 게임 좀 세게 때렸나? 자, 근데 회복력 보이죠? 지금 피찬 거. 자, 우리 접시 엘리의 역할이고요. 자, 와, 팀도 나왔는데 못죽이나 엠매라. 어? 가아 봐봐. 야호호호호호호호호나호이호호호호아호 뭐 어쨌든 경기는 끝난 걸. <웃음> 저 한번 가배기 한번 찔러 놓으면서 근래 다배기 뿌고 들어갈게요. 와, 220만. 어? 뭐 고조 요 정도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형님, 오늘은 제가 진짜입니다. 코스염덱을 하고 있거든요. 도도도도도 생각. 도도도도도도도 성공. 뽀 오케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제가 업그레이드한 디테일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와, 요거 노아오 이거 풀어보면 지금 곤란한데. 어? 어. 자, 일단은요. 아티팩트를 제가 바꿨습니다. 싸움 축제 정예전에서 아군 영웅이 공격 스킬을 받는 피해 10% 감소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트위고 맷집이 차고 넘친다. 이 말씀입니다 트위그 몇집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어 그냥 전체가 10% 감소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얼티민 형도 10% 적게 받고 얘도 10% 적게 받고 그러면서 우리 접시 엘리와 접시 엘리가 엄청나요 생관 15% 올렸지 맞은 거피 채우지 그러다 보니까 트위그잘 죽냐고 진짜 잘안 죽어요 장비를 또 불굴 세팅해줬거든 불굴 지방 40% 이쪽에다지방더 챙겼어요 지방을 그러다 보니까 이집앞 자식이 치방이 115%다. 원래 치명 맞으면 몸이 좀 과할 정도 터졌거든. 근데 아까 봤지? 힘 돌아온 연두 드드드 때리는데 안 죽고 거기다가 막쉐 텐타가 갔는데도 안 죽고. <끝> 자, 공불대...입니다. 어 공불댁입니다. 공불댁은 내가 생각을 못했네. 자, 일단 보자고. 자, 요런 스타일이 나왔을 때 이제 해물누나가 뭐가 뭐가 있어요 소멸이 있잖아 소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꽉꽉꽉 그래서 아, 디테일이 또 하나 더 말씀 안 드렸구나 그 다음 디테일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얼티미 형님 냉회 세팅입니다 초기에 제가 수염 덱을 안내해 드릴 때만 해도 생처를 하셨어요 우리 형님이 왜냐면 뭐 곁다리로 때리는 걸로 잘못해서 이 형님 그 필살기 만드는 거를 필사의 게이지에 리뿔 수가 있어요 죽이뿌 가지고 그래서 생철로 했는데 하티베드이 트위고한테 몰아준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맹회를 세팅할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 형님 맹회 세팅이면은 상대가 소멸 거는 자석이 있잖아 죽이뿌그 말을 어? 먹고 이거? 뭔데? 자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 어, 폐가 <웃음> 이 자석들이 또 시작했네 이거 자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아 소멸당했구나 아 이거 썼어야 되네 아또 실수했네 진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한장 나왔네 한장와 감사합니다 자 한번 죽여봐 주시죠 예 형님 한번 세게 쳐봐주세요 우리 코스염 아우가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차라라라 안 죽어요 예 치바바 이마 큰일났다 근데 지금 이 코스의 공불이 뼈 아픕니다 지금 피상이 못 만들어요. A few inches later. 트이고야. 야, 이게 트위고 코스 코스엠 해줄더만 얼마에 이거또 기가 너무 살아붙나? 기가 나 아씨, 공불 또 있네. 시. 기가 나 아, 괜찮습니다. 맞아 볼게요. 우리 얼마 땅 다른 지 보여줄게. 오히려 저 자석한테 공불 당하는 게더 괴로워. 한번 죽고 우리 형님한번 보여드릴게요. 팡그 정도밖에 못 치나? 야연베야 그거밖에 안돼! 어우 죽으뿐야돼씨자 봤죠? 성물봐야형 <웃음> <웃음> 들어간다 이제 죽여버려 콩콩콩! 콩콩콩 스콩! 아씨그 옆에다 찌를걸 너무 아깝다 아 옆에 찌렀어도 콩으로 저가 잡았겠는데 팍! 채워입볼거 예, 예. 빠졌고요 예. 아 연매를 찔걸 너 <웃음> 아까 타겟팅이 제가 아, 미안합니다 어연매 아니 왜 죽었는데 <웃음> 야형 실수했는데 죽으면 어떡해 그럼 네가 너무 비참해지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는데 자빠지면 <웃음> 야, 트위그 맺집미칫지되돌았지자 디테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얼티미 형님 뭐 했다? 맹회를 했다 맹회 트위그 뭐 했다? 생불을 했다. 생불 그리고 중간에 시방작 좀 해주시고요. 빼가서 생철 뭐 접시 생철하고 음식 생명력입니다. 저 계속해서 들어가는 코스염덱어 농계를 만났군요. 아 농계가 오히려 아 이게 농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스킬 안쓸 수도 없고 쓰다가는 처자빠지쁘니까 아. 이두 방을, 힘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잘하면 견딜 수도 있어요, 두 방. 이 형님 딱 쓰고 나면 끝나쁘고, 필살기 1렙이시네. 필살기 풀업이 었으면 삽됐을 것 같고요. 농계를 상대하기가 오히려 까다롭지 않나. 자, 힘 돌아오고, 연멸궁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자, 힘 돌아온 연멸궁 한번 맞아볼게요. 씨발, 임마! 우리가 인마! 얼마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예. 미치겠다니까? 자 프로미넌스 그방한가습니다 꽉꽉꽉 여러분 필랩이 낮으셨다 오 이건 약간 스펙 말이야. 약간 농개가 좀 까다롭긴 하네요 예예 오케이 인정 특히 농개에서 연매이 있을 때 까다로운 거지 연매이 없으면 농기면서 할수 있거든 연매이 들어 있으면 안 때릴 수가 없어 그게 참 무섭네 네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투급이 낮은 덱을 하는데 계속 선턴을 잡으면 후턴 잡혀야 이 덱은 진정 빛을 발하거든요. 어, 한번 가볍게 쑤시놓을게. 카킹아 죽을 수도 있고, 죽진 않고요카크단까지 자, 다음번에 이제 체크메이트인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접시 엘리 있어가지고 예, 회복이 굉장히 잘됩니다. 자 우리 트위고 도발 아직 있거든요. 못 죽여요. <웃음> 트위고 믿고 바로 그냥 가봅니다. 아소가 안 써요. 요 다음부터 이제 아소 도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트위고를 죽이고 얼티미까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자 오케이 버프 올리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자어 전체기로. 우리 좀 많이 닦아가지고 <웃음> 웬만하면 막 궁도 막 견디고 이런정도라가지고요그거면 정도라 치보세요 막고 싶었습니다 아하하하. 힘이 돌아와도 안 되는 정도이다 이 말씀이죠 어 일단은 봉을 돌리고 있군요 그렇다면 와이야 야야야 와이야 와이야 와이야 와이야 와이야 이렇두이야거이고 와이야 스스 야, 보호막 벌써 깨져버렸네 브라이클 <웃음> 아 시원해 아아잠깐아 아, 사람이었지 아 죄송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웃음> 마지막 한번만 결투해 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쿠턴이 잡혀야 돼요 오, 예 아무래도 승급전이다 보니까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어 이정도 급의 사람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가운 이모을 막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이게 또 마음이 좀 약해지네요 너무 잔인하게 할순 없고 잔인하게 할순 없는데 패가 또 너무 잘 떠버렸네 특히나 또후턴이다 보니까 필사에게 한칸더 챙긴 상태인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요 이걸 제가 자 일단 트위고를 죽이고 필카가 하시면 됩니다 트위고를 죽이고 필카을트이거가안 필각... 죽을 거예요 아마 어떡하지 아무도 우리 구찌님이 되게 반가워 하신 것 같은데 호도도독 카크당 아이고 인사를 보내 오십니다 예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최대한 막 전체기로 해서 옆에 어떻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우리도 아티팩트의 비밀 알고 계시죠? 반갑습니다이덱 진짜 음웃승기빼고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찐덱 중에 한 덱이라고 감히 한번 추천드리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크당 이렇게 되거든요 파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파훼할수 있습니다 생방에서 제가 이덱 씁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막부터 보다 보면 파훼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 보여드렸는데도 진짜 웬만한 분들이 파일을 못 하세요. 그 정도다. 근데 랜덤 매칭이다 이렇게 돌린다. 딱 만나면 우와 어떻게 할수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오늘 안나온게 있는데 할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할고를 수시 부세요. 처음에 만약 에 할고한테 우리가 소멸 당했다 그러면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할고를 쑤셔서 죽이 뿌야 됩니다. 이렇게 할고를 수시 죽이라 이게 핵 비침입니다. 자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 궁을 바로만 뛰셨네. 근데 네, 우리 아이고 한번 맞아 봐 드릴 것 그랬나? 아.. 예. 저런 구멍 맞아도 우리가 또 예. 굉장히 코스염댁 어. 기억해 주세요